잘 잡힐 는 모르겠습니다 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, 거제도에 구조라방파제에 왔습니다 오늘 하려고 하는 낚시 장면은 원투낚시입니다 지금 시간이 오 6시 47분이네요 초날물이 막 시작되고 있을 겁니다 만주가 6시 30분인가 35분인가 그런데 아래가 다 모두 다 테트란가? 이성 지도에서 보니까 안 그렇던데 아래가 모두 다 테트란은 아니, 아니던데 오 바람이 좀 있는데 뒷바람이네요 이외항외항쪽을 보시면 이쪽에 이내항 여기 마냥 일반 방조제 석축같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중간 정도까지는 테트라포트로 되어 있고 중간 이상부터는 석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회수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무슨 물고기 걸더라도 회수하기에는 이석축 있는 쪽 저쪽으로 쭉 중간쯤에 보면 테트라포트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저기는 이 위에 올라서서 회수를 해야 되고 제가 테트라를 그렇게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라 여튼 동이 트고 있는데 동이 완전히 트기 전에 얼른 채비를 해서 한 대라도 펴야 되겠습니다 겨울 시즌에는 동트면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됐든 간에 자버든 낚시점 사장님께서는 감성돔 출몰한다고 하시는데 <웃음> 뭐 감성돔까지 바라진 않고요 얼른 한대 펴보고 시작할게요 꼽기식 어... 원투리를 계속 갖고 다니고 있다 보니까 불편해가지고 접이식 원투대를 좀샀습니다 엑스트라 스프 a s 인데 여행 같은 거? 낚시 다닐 때 무난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하게 됐어요 한 대를 던져놓고 봐야되겠어 해다 떴다 해가 뜨네 이렇게 던져야되겠네 그냥 바람도 없고 끝내주는데 날씨. 오조리 방향이 이게? 그러게. 오 뭐야 이거? 예신일까? 이 망둥어 같은 거 걸린 거 같은데? 이거 혹시 도달에 있는 거 아닌가? 바늘. 산거 금방 이 바늘이 좋아 나 지금 되게 바빠 야또 온다 또 온다 이 물려있는거야 물려있는거야 이거 오 수심 장난 아니야 저 태클박스를 밟고 여기서 위에서 회수를 해야 될것 같다. 이게 안 보여. 어, 먹대가 되질런지. 나가긴 잘 나가네요. 와 여기 수심 엄청 있습니다. 자, 눈 줄이 늘어져 있죠. 늘어진 것만. 토독 토독 도다리질이었는데. 하나는 원줄이 좀 얇고 막합사 1.5호 그리고 저는 막합사 2호입니다 굉장히 그렇죠 그래서 같은 힘으로 같은 자세를 던지면 비거리 차이가 꽤 많이 나요 아막합사 1호구나 이게 막합사 1호고 막합사 2호고 그리고 제가 방울을 좀 다는데 방울을 다을 때는 사이드에 다는 겁니다 사이드 에 예, 안녕하세요. 아니, 지금 켰습니다. 입질이 오네. 첫쓰는 보리멸이네요 어, 지금 이런 시기에도 보리멸이 나오는구나 깊이 잠겼네 자, 대천항에서 좀 잡아본 녀석인데 어후, 이거. 지금 보니까 지금 목줄을 길게 할 필요는 없네요 작은 녀석치고 굉장히 입질을 당차게 하네요 주둥이 부분은 잘라버리고 대략 한 4,5cm? 딱딱 끊어서 쓰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아랫녀 원투 이렇게 깊이 파서 도전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하는 이 채비는 유동채비 거기서 높이를 낮게 낮추는 거죠 확실히 그라운드 캐스팅이 아니니까 비거리는 얼마 안나가네요파이라반인지 생활낚인지 시 배들이 어선도 있고 굉장히 좀 많이 왔다갔다 하십니다 멀리 치려고 해도 그라운드 캐스팅의 터 넓이는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멀리 치실 수도 없겠지만 굳이 비거리에 엄청나게 욕심 안내셔도 되겠어요 와, 음. 물 진짜 맑다. 근데 죽을 것 같아. 아까 그 당착에 있기라던거보리면안돼 이렇게 커? 큰거요 근데 방금 왜 이쪽, 이쪽 입지, 온다 또. 진짜. 아. 근데 이게 물린 거다, 이거. 뭐가 달려있긴 달려있는데. 살짝 살짝 힘쓰는거 보니까 똑같습니다 보리멸같은데? 자 이거 미끼 바꾸고 던진 후에 쟤도 미끼 한번 바꿔줘야 되겠어요 원줄 굵어서 근추밖에 안된다고 너무 홀대하는것 같아요 보리멸같다 보리멸 잘나오네 떨어지지. 어, 네. 너는 타이밍을 좀 놓쳤어. 죄다 보리멸 같다. 보리멸 입질이 화끈합니다, 좀. 사실이 최고는 작은데 입질이좀 당차네요 현지에서 이 미끼를 공수를 했는데 작은 박스 한 박스에 만원정도 합니다 자 목줄을 굉장히 짧게 했습니다 한 50cm? 50cm 정도까지 줄였는데 50 조금 넘겠다 아 이제 일출이 시작되네요 바늘 끝만 살짝 보일 정도로 여기 조금 좌측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 우측으로, 우측으로 쳤습니다 수심이 한참 깊어가지고 줄을 바로 추스릴 필요도 없고 조금 기다려주셨다가 그렇게 추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와.. 햇볕이 구조로방파지 정말 좋네요 경치도 멋있지만 포인트도 서해권에 이런 데 있으면 정말 출근도장 찍을 겁니다 감성도은 바라지도 않고 쥐치려도 한 마리 잡혔으면 좋겠네요 턱이 바아치니까 방지하려고 높이신 것 같은데 제가 키가 178입니다 근데 여기서 회수하려고 해도 지금 만조에서 초날물이긴 한데 어 회수를 하실 때 저는 이 위에 밟고서 여기서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 회수를 하면 이 석초 끝이 보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회수하는데 어느 정도는 좀 도움이 크게 되는 것 같고 발판될 만한 거를 태클 박스 같은 거 갖고 오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저것도 유명하더라고요 지도상에 이렇게 꺾어진 방파제 같이 생겼는데 바닷물이 통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통과 돼가지고 그리고 저 앞쪽으로 보이는 내항 저쪽에는 공원처럼 돼 있던데 내항에 어죽 자원이 많다고 하면은 저쪽에서 해도 될것 같습니다 저 인공구조물은 내림낚시 같은 거 하면 저게 어초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? 루어 같은 걸로 해가지고 내림낚시 마치 구멍치기 하듯이 뭐 입질이 자주 오네요. 좌측 녀석이 입질을 했네요. 그래, 입질을 한번 걸어주려고 했는데, 원충 추스리니 쉽지가 않네. 요 이게... 모래밭이라고 그러던데? 저시트를 이렇게만 먹고 네는 영, 괜찮네요, 비거리. 근투하면 되지. 원줄이 바다에 딱 떠있는 실루엣이. 마치 찌낚시하는 것 같은데. 물 때는 잘못 맞춘 것 같아요. 감성돔 들물이라고 하던데. 만조가 딱 돼서 왔으니. 지금 시간이 8시 40분인데. 그나마 뭐 보리멸인지 뭔지 잔입질들이 좀 있었거든요. 근데 정말 딱 끊어졌습니다. 말뚝이네요, 말뚝. 회수해서 미끼나 좀 갈아줘볼까요? 그나마 잡은 보리멸 두 마리 는 죽었네. 구워 먹자 뭐. 와, 어떻게 이렇게 입이 딱 맞지? 에? 뭐가 있습니다? 이것도 보리멸인가? 아, 동갈망도 전 이제 조금 묵직하더라니. 그냥 달려 있었습니다 미끼 갈아주죠 기초둥이 쪽을 잘라버리고 방향을 조금 다른 쪽으로 해볼까요? 아예 좀 우측으로 쳐봤습니다 <웃음> 우타 아니에요. 우주으로 신겁니다. 말뚝인 줄 알았더니 말뚝은 아니네. 어? 내리자마자 입질하네. 보리멸이면 담아야지. 자 입질하죠. 걸렸나 에 없어 에이 좀더기다릴 걸. 에이 참 조금만 더 기다릴까 살짝 먹었는데 조금 있는데 조금 보강해줘서 이걸로 바늘만 좀 숨길까요? 바늘만 살짝 하지만 요거는 조금 많아요. 응. 들고 하는 것 치곤. 만 하고, 만 건가요? 지렁이 꼬지에 미끼를 꽂아 놨으니까 회수해서 어? 뭔가 달려 있습니다. 이거 뭐야? 물고기 면 묵직한데 뭔가 달려 있습니다. 뭔진 모르겠지만 뭘까요? 아이고 <웃음> 어? 성대잖아? 성대입니다 이 성대도 나오는구나 냉소어종이죠 아후 성대가 있었구나. 아 그래 알았어. 오오 변해 변해. 거거마 조금만 기다려봐. 형 장갑 좀 기자. 성대가 있었구나. 꼭꼭꼭 꼭. 그래 너도 있딴걸 몰랐다 형이 성대가 냉수대어정이죠 그.. 재성년인가 이제? 11월 말쯤에 무너치면서 완전히 칼바람 터진 날 그때 성대를 잡았던 기억이 있는데 성대도 있군요 백조기 같아 꾹꾹 막 이런게 이거 회 맛있다고 하던데? 너무 씻으니까 다양하게 나오네요. 동갈망둑도 나오고, 보리멸도 나오고. 근데 이 지느러미 때문에 조금 묵직했나봐요 구조로 방파제 여기 재밌네요 한동안 말뚝인거 같더니 사실은 말뚝이 아니고 동갈망둑 <웃음> 그게 물려있었고 음. 원투낚시다 보니까 바다 고정들은 다 나오는거 같고 바다고종 여긴 도달이 없나? 모래밭인것 같은데 도리멸, 동갈망두, 성대 뭐다 나오네요 자잘한 입질이 꾸준히 있습니다 말뚝이었다고 하는 건제 착각이었고 자 오늘처럼 바람이 그렇게 뭐 불지 않고 단들바람 정도 부는데 이 정도면 조리대를 삼각대를 거치하신다면 조리대를 위쪽으로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연질이든 뭐 연질이란 원투대에서 연질이란 말은 잘 쓰지 않죠 뭐 중경질이다 초리대가 좀 낭창거린다 초리대 두께로 좀 나누긴 하는데 어, 바람이 없고 이런 날은 샌드폴이라는걸 써서 백사장 원투 할 때는 거의 수직에 가깝게 세워놓고 삼각대로 방파제나 이런 데서 거치를 하신다고 하면 바람이 없는 날에는 초리대를 손잡이 쪽을 좀 많이 밀어서 초리대 쪽이 많이 올라와 있게 그렇게 하시는 편이 어신파악기에 굉장히 좀 유리하죠 저는 경질을 쓰다 보니까 좀든탁해가지고 입질이 허리부터 맞습니다 허리부터 맞는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삼각대에도 탄성이 있어요 옆으로 양 날개를 벌리니까 초리대가 민감하지 못하고 둔탁하다 보니까 허리 쪽으로 입질이 옵니다 그래서 삼각대에 의해서 입질 파악이 훨씬 더 용이하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초리대를 좀 많이 낮춰가지고 물론 파도의 영향이 있겠지만 굳이 출조하셨다면 초리대를 좀 아래쪽으로 내려놓으신 편이 위로 올리시면 바람 때문에 로드가 흔들리는 그런 좀 불리한 점이 훨씬 크니까 파도에 의해서보다도 강원도 쪽의 원투 그쪽은 좀 사정이 다르고요 저는 대부분 서해생활낚시 원투낚시였었으니까 저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바람 많이 부는 날초리대 쪽을 지금처럼 절반 이상 해놓으면 초리대 흔들리는 게 입질 파악을 거의 못해요 바람이 안 부니까 절반 이상 이렇게 올려놨지 입질 파악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참 원트락시 하기 좋은 날이네요 입질만 많이 있어주면 <웃음> 금상첨화인데 자 지금 시간은 10시 가까이 돼가는데 아침에 6시 30분? 40분? 그때쯤에 와가지고 3시간 반 정도 한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루 진종일 있고 싶지만 애들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밥을 아직 못 먹었어요 차에서 자고 있는데 펜션 입시라는 데가 수월리 쪽입니다. 거기도 보니까 수월리 방파제가 있더라고요. 그쪽이 수월리가 고성군 도운면 뭐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. 뭐 제가 좀 지명이 런거잘못 외워가지고. 아 여기서는 구조라 방파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고 저 여기 오늘 밟아봅니다 하고 아직 접해보시지 못하신 분들 그 분들께 작은 정보라도 되셨으면 해뜨기 전에 만조였는데. 어보리멸두 마리가 나왔고 그 후에 중날물까지는 아닌데 초날물에서 중날물 그 중간쯤 9시쯤 돼서 9시 되기 전이군요 성대 한 마리 나왔고 동갈망독 그거 한 마리 나왔습니다 감성돔은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낚시상식은 감성돔은 들물 찬돔이 날물인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시간은 맞춰왔지만 그 물대를 못 맞춘 것 같아요 얼른 어, 철수하고 수월리방파제 거기는 좀 인터넷 검색해보면 나오긴 나오던데 거기서도 한번 원투를 해보겠습니다 거제도 구조라 방파제에서 시간상 짬락을좀 해봤습니다 오늘 원투낚시가 끝난 건 아니지만 은 영상은 여기서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, 2019년 1월 18일 같은 날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구조라 방파제에서 잠깐 했고 밥 먹고 지금 여기가 수월리 방파제라는 데요 인터넷 검색해도 많이 나오지 않는 데인데 오다 보니까 길이 조금 굴껍데기? 그걸 분쇄하는 그런 공장 비슷한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를 통과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수월리라는 곳인데 거기에 있는 방파제입니다 저 앞에 보시면 이게 굴량식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부표들이 많이 떠있어가지고 외향쪽으로 외향쪽으로 그 사이로 캐스팅을 했어요 세팅을 하고 인사드렸는데 던지고 한 20분 동안 입질도 없는거 보니까 이거 이제 꽝의 스멜이 <웃음> 미끼를 한번 갈아줄까? <웃음> 맞바람이네도 V2를 쳤더니 조금 나갔습니다 어? 뭐야 물고기 달려있었네? <웃음> 아하 이 동갈방독이네 네? <웃음> 입질도 없네 입질도 없어 에이, 참. 아, 알았어 이 녀석아 자 놀래미입니다 꼬리 보니까 어? 바깥쪽으로 뻗었네? 얘쥐 놀래미구나 이렇게 제가... 연습 없이 오랜만이라 그런지 얼마 못 나가네요. 저만하면 됐지 뭐. 근데 내항으로 칠게 아니면, 여이 수월리 방파제는 칠 곳이 여기 양쪽에 살짝 저 이쪽에는 부표가 많고 이쪽에도 좀몇개 있는데, 딱요 외항 쪽에 여기밖에 칠수 없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이쪽에 방파제 끝에서 치다가는 배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다 끌고 가고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. 여기는 물때하고 좀 늦나? 지금 분명히 초들물 시간이거든요. 근데 원줄이 전혀 흐르지 않습니다. 지도상 이렇게 움푹 들어간 데라서 그런가? 크게 와류 한번 치고 마는건지 위성지도를 보니까 돌출된 이 지형 그 바깥쪽으로는 물색이 좀 맑게 찍혔고 이 안쪽으로는 약간 약간 탁학, 탁색 이런거 띄고 있는데 음, 물도 구조라 방파제하고는 조금 다르게 약간 탁색입니다 경계심 낮아지고 더 좋을 것 같은데 이제서 좀 비슷하게 나가네. 그렇게 많이 던지지도 못하면서 진작이 좀 나가자. 와 여기 또 들물에 입질이 없는 건가? 이렇게 말뚝일 수가 있나? 에놀레미 하나 뭐지? 끌리기만 하는 이 느낌은 모래가 아니고 타고 뻘도 아니고 제가 여기 지형을 잘 모르겠는데 산이 질같습니다 모래뻘 같이 섞인 느낌은 그래요 모래는 아닙니다 여기 자 미끼를 몇번가로주고 했는데도 없네요 거기가 <웃음> 아니면 혼무실을 싫어하나 아니면 제가 포인트가 잘못됐나 저 정면 보고 이 내항하고 이동 통로 거기다가 하고 싶긴 한데 작은 배들이 왔다갔다 하네요 그래서 저쪽이 만약에 포인트라고 하더라도 저쪽은 투축할 수 없겠고 대각으로 저쪽으로 치는 것도 같은 같은 효과였고 그래서 그이 부표를 피해서 그 사이로 좀 멀리도 던져보고 끌어도 보고 했는데 오늘은 날이 아닌지 오늘 오물입니다 오물이고 초들물에 어떤 터든지 초들물에 고기가 없을 수가 있을까요? 뭔가 맞지 않나 본데 초들물 딱 간조에 딱 와가지고 처음 던진 시간이 12시 50분인가? 딱 정조 때 와가지고 첫 캐스팅 해보고 지금 시간이 이제 1시간 반 했네요 근데 1시간 반 동안 에놀레미 하나고 하면 크게 비전이 없는 것 같고 무엇보다 이제 몸 상태가 제가 이렇게 너무 눅눅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만 접고 들어가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만 줄일게요